우리는 하루 만에 다시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다. 느낌표 꾸릿꾸릿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향이란 그래서 좋은 것이다. <웃음> 설명충 구소. <웃음> 언제나 따뜻한 정이 흐르고 냄새 풍기는 그런 곳이 고향이다. 느낌표 <웃음> 점점점점점. 선생님, 그럼 우리는 냄새 풍기는 화장실이 고향이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육상공부의 고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상부는꼭이 서름을 딛고 일어서자 이거야 건너서 다해 기필코 좋은 성장을 내서 저 하나밖에 없는 체육관 아, 건부를 어, 다시 빼앗자 응.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더하여 패배자가 되지 말도록 하자 패배자 패배자 정태 이놈 두고 보자 이번엔 결코 당하지 아들이 <목> <목> 너무 힘을 졌구나 <목> 화장실 앞인데도 너무 지독해 <놀람> 얘들아 못참겠다 빨리 달리자 하나 둘 하나 둘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빠!!! 아빠... 아빠... 쫌 a 점 a 니야이 녀석 아빠다! p a Papa, Papa, Papa, p a 나한테서 우리 엄마를 다 p a 어, 어? 어, 아니, 펑펑. 구독과 좋아요 한식 전문 제일회관 숯불갈비 냉면 갈비탕 자 올라가시죠 선생님 <웃음> 아니 저는 이런 고급진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요 한의아버님 그냥 어떠세요? 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 거라서 여기따 끈한 국밥하고 맛발리 같은 건 없나요 <웃음> 손님도 참 <웃음> <웃음> 벌써 <웃음> 아 갈비 냄새. <웃음> 역시 갈비가 좋긴 좋구나. 음. 팔 냄새, 에 팔소. 이게 무슨 냄새야? 어그 냄새? 쌍은 내가 나잖아. 가장 음, 나오라 그래. 와. 아유 청국장을 끓였나? 모름표 음. 음. 음. <웃음> 냄새 근원. 음. <웃음>